계기판에 보시면 노랗게 엔진 체크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엔진 체크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주행을 해보니까 주행에서는 2500rpm 이상이 가속이 안됩니다. 엔진 고장으로 인해서 컴퓨터에서 출력 제한을 걸어버린 건데요. 어떤 고장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장 코드가 3개가 있습니다. 디젤 필터 매연 함량이 비정상적이다. 배기가스 여과압 센서, 디젤 필터 차압 센서. 이렇게 이제 3가지가 떴는데요. 디젤 그 DPF라고 그러죠. DPF 쪽에 이제 연관된 고장 코드들입니다. 디젤 입자 필터의 주입률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DPF가 이제 꽉 막혀 있는 건데요. 막혀있는 원인으로는 디젤 필터 차압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 DPF의 강제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DPF의 그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DPF에는 계속 매연이 쌓일거고 쌓이다 쌓이다 결국에는 컴퓨터에서 고장으로 인식을 해서 출력 제한까지 이제 걸어버리게 되는겁니다. DPF 크리닝과 함께 차압 센서를 이제 교환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디젤 입자 필터의 주입률을 0으로 만들어줘서 다시 한번 재생을 해서 이 상태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лежит под контролем он должен находиться в системе безопасности DPF 클리닝 후에 강제 재생을 했고요. DJ 입다 필터의 주입률이 이제 떨어졌고 차압 센서 압력을 보시게 되면 차압 센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